다음 카드는 이제 깃발 질주자예요. 아구나 수인이 죽을 때마다 공격력 1을 얻는 카드가 될 텐데 3코스트 16이고요. 빠르게 먼저 이번에는 평가만 딱딱딱 이거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그럴 만한 카드긴 카드기면... 아 아니, 아니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저는 카드 평가에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이미 개입하신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웃음> 마음속으로 가로라고. 아 아니 오신 아닙니다. 거.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저도 가로. 저도라뇨. 전 말하는 적이 <웃음> 없는데요. 네, 가로. 요즘 많이 쓰는 광역기 특히 또5 음. 데미지. 영혼 분쇄 이런 거. 음. 이 친구가 또 미묘하게 피해요. 그러면서 그거 이게 하나 살아가지고 한대 때리는 것만 해도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얼면요. 어느 거는 약간 거예요. 다른 문제죠. 왜요? 이번엔다 어느 카드는데요 불안정 하나 살 맞으면 6대인데 <웃음> 2코 6대인데. 그럼은 못 쓰냐고. 근데 무기는 다못 쓰냐고. 아니, 다 그래서 다 그래서 아니,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야, 아니 지금 장현준 선수가 지금 그런 못 쓰냐고 이랬는데 그걸 못 쓰냐고. 그래서 못 쓰냐고. 는 여러분, 여러분 선수 아니야 자, 어. 자, 말씀 들어.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제가 만나리 무기 무서워서 못 쓰냐고 할때 다수했고 어? 한번 얘기했다가. 할... <웃음> 정말 그때 딱리같이 달려들던 사람들이 이거 쓴다니까 또 이제와서 나한테 어두로와살리니뭐그가 진결이니 아니, 팩트로 그러면 내가 얘기하면 다틀린거냐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그로댁이 해적전사라 뭐야 음. 어그로 양꾼이잖아요 걔네들도 필드를 안 깔아 그냥 두개 깔고 걔는 캐스 전개해서 명치 쳐서 끝내고 그니까 러 정리도 막 영혼 분쇄 아니면 영원 흡수 뭐 에. 이런 걸로 다 되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필드 깔겠다, 얘로? 얘가 섞이는 순간 상대는 그러면 불안정하지고 그 화살도 섞어야 되는 그런 메타가 되는 것만으로도 얘는 억으로 기여를 한 거죠. 너 기여를 해 그냥 사라질 텐데. <웃음> 그거 도장 된 순간 사라질 텐데. 지금 어? 상대방은 발가락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아니 마나리도 스윙 맞으면 받았어. 마나리 스윙 맞아서.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고서 뭔가 다른 게맞 본인의 카평이 맞았던 마지막 예시가 마나리 해곤린 시점에서 지금 만화리 이미, 이미 졌어요. 이미 졌어요. 그냥 그걸 예시로 순간에 언제 든 그게 마지막이었어. 마지막이었어. 아, 선두가 날짜리니까. 너무 진구가 무슨 인신 공격이에요? 카드. 조심해 주세요. 아, 다했이요많요 죄송합니다. 천둥이습니다 받겠습니다. 예, 예, 예. 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던님 뭐 마지막 한마디 뭐 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 오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오늘 하루 동안 견뎌야 되는 저의 팀이라고 네. 생각하고 벌써부터 굉장히 악에 차있어요 지금 보기 차도 어디예요? 좀 어지러운데 조심하세요아 죄송합니다 제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불모의 땅때저 둘이 되게 잘 맞았어요 크라니 씨님이랑 던이 아 그러네 카테형뭐 호흡이 되게 잘 맞고 불모의 땅때 제가 없었어요 <웃음> 크라니씨님이랑 던이랑 생각이 똑같아 그때 혼자서 게임 카페하는데이 사람 말하는 걸 무슨 카페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런니씨님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 나중에 아... 실수한 거는 인정해. 자기가 인정해. 아 말해줘. 내가 잘못했다. 근데 말해줘. 이 사람은 끝까지 인정 안 해. 어, 없었어도, 기다려라. 없었어도 기다려라. 이 쿠션만을 갑자기 쿠션, 꺼내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다없 시즌 되면 사라지니까 <웃음> 어차피 사라지게끔 다부지무이 <웃음> <사라지니까>. 아, <웃음> 되겠구나. 저 불모의 땅 출연료 주세요. <웃음> 아 <아니>, 진짜. 이거 <웃음> 말도 안 돼. 진짜로 이거는. <웃음> <웃음> 자 일단은 깃발 진입주자였고요. 바로 다음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의 인장이에요. 내 다음 턴이 시작될 때내 손에 있는 무작위 악마를 소환합니다. 만화리보다는 안전하죠. 어찌 보면. 확정이니까. 확정이니까. 그거 수행 맞으면 그거 날리는 건데 음. 얘는 무조건 내긴 하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그. 아세요? 뭐죠? 무작위 악마를 과연 얼마나 들고 있을지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하. 전 가루요. <웃음> 가루? 아, 가루 아니지. 이거 왜못 써요? 이게 덱에서 나온 거면 저는 가능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손에서 나온다는 건니까빅 그러니까 덱인데 핸들 두 개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그나면 어느 정도의 고벨류 악마가 아니 그... 그럼 고벨류 네? 악마 핸들 에 들어오면 손으로 낼 거예요? 두개 내는 게 손이라면? 뭐 맨날 자기만 덱에 있나 그 고벨류 악마가? 그러니까 손에서 내더라도 이건 일회성이잖아요. <웃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덱 구성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마나리는 남아 있는 동안에 계속 뭔가 압박을 주면서 그리고 한번 악마막 나가기만 하면은 큐브든지 뭐 알까 말씀하신 뭐 죽기든지 이렇게 활용 방법이 많았는데 근데 얘는 잘 봐. 네. 지옥을 생그 지옥이기 때문에 뽑을 수도 있잖아, 요 카드를. 4코로 딱 뽑고 5코 이거 하면 되는데. 4코에 뽑아서 5코를 3마나로 쓰는 게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나요? 아니, 근데 사실 마나리도 마나리가 메인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졸개가 메인이에요. 음. 졸개는 심지어 3장 써서 손폐인거 하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테스트 단계기 때문에 그럼 차리 가능성은 맞잖아, 그럼 가능성은 줄수 있잖아 근데 또 아니, 근데 손에서, 손에서 나오는, 나오는 게 가능성도, 한데, 가능성도 안 된다니까요 와 야, 진짜 손에서 나오는 수는 게 수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요? 1에서 나오면 저는 오, 가능성이 요뭔 아, 소리야 이거 진짜 아니야 그쵸? 자 일단은 던님은 가로따위님은가능성이었고 아니 그럼 지 핸드에 있는 거 국코수로 될 거냐고 그냥 아, 이 덱을 어. 안 짜면 된다니까 뭔 소리야 쪽쪽이, 어 <웃음> 쪽쪽이 쪽쪽이 국호로 될 거냐고 쪽쪽이를 손에 국호가 있는 게 최악이라니까 이미 <오기> 저는 뭐좀 애가 레이어링 거요이어 그러면, 그전 선수가 하나 까먹은 것 같아요. 이상에요대가 뭐, 예. 있는 비광만 꺼낼 수 있어요. 수련회장이잖아요수련회장은 그래서 일부러 안타인 놓고 서로 공격 안 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쓰면은 그런 애들 말고 더 좋은 걸 넣어야죠. 아 대충 짜요. <웃음> 수련회장도 말 안되는데 안 쓰는거예요저 사람이 아까 수련회장 까던 사람 맞아요? 아니 그니까 러그 말의 장도 아니, 그러니까 이거 더염을 위해서 카드를 깐다니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근데 비각사를 안한다 그건 알겠는데 아예 안쓰냐는 아니다라는거지 내 말은. 아니, <웃음> 넌 보세요. 지금 아예 안쓴다며 이걸. 아니 보세요. 저는 이거를 가능성도 안주는거는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수련회장도 써. 아, 레니아이님 먼저 일단은 평가는? 아, 저도 알겠어. 가능성. 가능성. 크라니 씨님은 솔직히 이건 가능성은 줘야죠. 가능성. 네. 아니면 말이 안 돼. 있어. 이거는 아니, 이거는 없지. 이거는 억지. 그... 이거 억지지. 흔들긴 헬데. 만하리 플러스 졸개가 있었으니까 강했던게아닐까요 그래요. 지금 만하리 있어요. 근데 네. 졸개가 없잖아요. 근데 만화리는 아니, 아니. 만화리는 근데 만약 아, 그럼 아, 졸개가 나왔다쳐 그럼 안쓸 거예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로가 아니라고요 아니 졸개가 나온다는 가능성에 건 거예요 지금? <웃음> 이 가능성이 아, 졸개가 나온다는 가능성에 아, 건, 잠깐만, 건 거예요? 다니님, 가능성이 다니님 다니님 갔어. 아니, 아니, 저는 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 사람들 시작 신명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다니까자 아, 네. <웃음> 아직도 빈결은 마, 빈결술사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웃음> 과연 무시할까요? 비각사 빈결술사는 버전2를 냈는데 이건 빅... 네. 이... 비각사이악사 1.1이 나올지 아닐지 모르잖아 악사! 악사 출시할 때부터, 아 황태아 나온, 아웃레드 나올 때부터 악사, 비각사 꾸준히 밀었어, 이 사람들. 맨날 9코짜리 쓸데없는 거, 그 쪽쪽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냈어.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은, 던님은 블리자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다시는, 이런 게 아니다. <웃음> 아니, 제가 제가 공중제 선동과 되고 분리자들에 대한 불신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그때 공중재배한테 제어서 지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 절대 안 나온다. 있었어요. 비각사 절대 안 뜨고 네, 이거 절대 안, 안 나온다. 그때 공중재배도한확팩두개 지나고 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건님은 분리자들을 가로를 주셨고요. <웃음> 자, <그럼> 아, <웃음> 아, 진짜. <웃음> 자 다음 카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코스트 전설 카드 역시나 카리아 페이 소울 이제 6코스트 6 6이고요 전투함성으로 내대에 있는 악마로 변신합니다. 능력치는 66으로 이제 고정이 되는 카드예요. 어, 이게 졸개인가? <웃음> <웃음> 아, 아니 <웃음> 그러니까 랜덤, 할수 있... 근데... 아, 랜덤 졸개냐고. 아니 심지어 나올 나오... 졸개도, 랜덤 졸개도 랜덤이잖아요. 아니, 졸개도 랜덤이야.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졸개도 랜덤이에요. <웃음> 졸개로 나올, 그러니까 졸개가 될 확률도 랜덤이잖아요, 얘는. 아니죠. 얘가 그냥 악마가 하나 꺼내진 것만으로도 졸개랑 비슷한 거죠. 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련의 상이랑 다르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사령관 같은 걸 쓰면. 필연적으로 이제 밸류가 좋은 하수인들을 써야 되는 거니까. 안타인 같은 게 아니라 딱 말씀드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진짜 저는 좋은 전설이다. 오케이. 오. 그러면은 좋은 전설이. 그러면 먼저 해볼까요? 판도? 좋은 전설? 판도랑! 아, 이의 판도랑! 아니 그럼 당신은 비가 악마 아니 그러면 악마 대견 안 잡는데 판도로 먹겠다는 거 아니야. 기준이 뭐였어요? 그 기준표 좀 다시 틀어줘요. 판도. 판도의 아니 판도, 판도 기준표 틀어줘요 기준표. 기준표. 기준표 틀어줘요. 이 사람 판도를 했어요. 아, 이 그러니까, 카드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 카드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한다. 모든 덱에 사용되는 오픽 카드로 내가 얘기해픽카드 모든 덱에 어 말고 혹은 말고 앞에 카드져 가지고 아니 물고 뜯어. 저기요. 제가 한데아그니까이 이걸 때문에 덱이 나온다는 알겠는데 근데 저는 키워드대로 그냥 적어 버리고 이러면 어쩌라는 거야. 심어드대로 판도 27장 주고 이거 판도 줬다고 뭐라 그러면 나한테 뭐가 어쩌라 그때 메타버스가 일어났었어요. 아니 메타가 바뀌었어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왜나 완전 불우의 이메타버스의날이었어 뭐지? 땐 나이었으면, 땐 멀티 우니버스에 나 멀티 우니버스에 요 아, 아. 아, 근데 저는 진짜 던 선수가 이 판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만약에 진짜 이 덱이 티어대이 되잖아요. 악마 빅 악사가 만약에 티어대이 되면 지금 사실 악마 빅 악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준 건 저희 셋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이 짤만 잘라서 이거 봐라. 저는 악마 빅악사 판도 맞췄다 이러면서 외곡이 된다니까? 외곡이 <웃음> 아 돼요 지금 오히려 비각사에 대해서 짚어준 건 저희 셋이거든요? 그럼 던님 그걸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비각사 다음 메타에 1티어입니까? 1티어 아니지만 얘로 대이 나오니까 좀 판도를 주게 아, 아니 대기 나오면, 나오면 안돼아만들면 나오잖아요 아니 덱만 나면안돼 아, 아무렇게만 만들면 나오는 게 어떻게 대이에요 그... 카드 뭉치지? 아 잠시만. 잠시만 그러면 건 선수의 논리대로면 모든 퀘스트 전개 카드를 다 판도 줘야 돼요 다덱 만들 수 있잖아 요 퀘스트 전개 그러네 하나하나 다대이 나오는데 퀘스트 전개는 반론 퀘스트로 덱을 짜서 할수 있는 게 있었고 약간 서브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있었잖아 아니 그럼 뭐래? 주인공 카드는 다 판도다? 타티어덱의 주인공이어도 판도다?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그럼.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던님이 바꾸는 걸로 갑시다 그래요? 오케이 조음으로 갑시다 그럼 조음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요? 맞아. 어 그러면 이게 조음이 맞아 내가 어, 결국에는 조음이 쓰긴 쓴다네요 조음 쓰긴, 쓰긴 쓴다 아, 쓴쓴 돼. 돼. 아니 빅덱을 짜면 이거 안쓸 거예요? 아니 빅덱쓰 짜면 이거 안쓸하게좋 아니 아니 그래서 오히려 의미는 판도가 맞다니까 <웃음> 아니죠. 가, 아니, 저, 간, 아니, 던선수의 말이면. 때 아니야, 그러면은. 아. 제가 볼때 던선수의 말이면 가루를 <웃음> 줘야 돼요. 자, 여기서. 제, 아니, 다음 장품 얘를 안 쓰라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농산 게 아니라. 지각사를 쓸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던선수의 말이면. 대근 찰수 있는데, 티어 대근 평생 안 된다는 얘기이요아 저, 쿨카이기 한 번만 쓸게요. 네. 좋을 것 같아서 좋아요. <웃음> 아니, 아루카이 대사 한번 쓰자. 아, 아니, 얘는, 얘는. 나도 한 거, 번에 쓸수 있어. 흐름평가를 생각없이 한다니까. 그.. 생각 <웃음> 없이 한다고? 봐봐 뭐, 어, 그냥 좋대잖아 PD님 혹시 여기 에어컨 좀틀어주실수 있나요? 그냥 좋대잖아 아니 이게 그냥, 그냥 좋다고 결론이 넓이 나는 게더 열받아 나는 설명을 했는데